go go ne fu hang da ni le ti o n 부사양유사요 탄장안, 투어를르시며소구주상사광래 하고, 들총죽백치어다무노 용사를 공헌 첫째 에서, 인 날이 송정 중님 수상 기로 은근 금보이나 그이저기 춘향 듯이부로 그 소이다.